아이씨! 개 일로와봐 아 왜? 아, <웃음> 아 이렇게 들면 안돼 일로와 아 진짜 각도를 맞춰야자 각도가 요거다 응아 타이머 아이 아. 응. 아. 타이머 아 미친하는 자식 3초 3초 아아띠 앞로로 올라가고 싶다 해가지고 네 운전해서 통영 잠깐 가서 꽃보고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통영 민희야 여기 어디라고? <목소리> 예, 이순신공원 이거에 갔습니다 내가 정윤이 때문에 이렇게 도 높은 데 이렇게 경사도 높은 데를 <웃음> 야, 이렇게, 역시 카메라로 보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함. 이고게다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자자 자 자, 이렇 자. <웃음> 열심히 찍이오게이잘 잡아 오 굿굿 아주 좋아요 <웃음> 세로로 이떻게움직이지게이렇로 이렇게, 이렇게, 이래 아, 유튜브에 올리 아, 알 겠다. 자, <웃음> 배 아. 수국을 찾았어 찾아주니... 여기까지 왔었죠? 이순신 동생, 당연히 중 요한 사실을 먼저 하나? 배고프다. 뭐? 잘 잘했네. 아니? 잘 아, 무슨 소리야? 아, 나. 나. 나 이경씨가 훨씬 더예쁘지 이쁘면. 자, 가운데 쓰세요, 여기 쓰세요. 아이. 아, 이아왜그러고기여 어, 여기. 딱얼 여기. 여 여기. 와야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야, 앉아, 야, 꽃받침 <웃음> <웃음> 앉아서 꽃받침 해라. 앉아서 꽃받침. 열어, 열어, 아어 어허. 오. 우리 코리가 진짜 커 보이긴 한다. 이 다리는 되게 짧다 쫄깃하다. 아, 왜이 자리 나와?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없어, 이 자리에서. 아, 여기서 찍어줄게. 여기 뭐, 배경. 어떡해. 배경. 야, 맞나? 이 전체가 딱 나와야지. 전체? 오빠 다리 너무 짧다 웃기지 마라 로 해야지 그러려면 야 이게 여기 딱쓰면 그, 딱 하면 딱길어보이잖아로인 새로, 만큼은 안 길어보인다 아네 어, 네, 완전 잘 찍고 있어 아, 아주 굿 아직 굿. 내 같은 alta. 촬영사랑 같이 다니는 어? 좋게 생각해 아, 아, 머리 아, 네 머리 원래 그렇다 아이 아이씨! 배우는 배 일로와봐 아 <웃음> 왜? 아아 아아 <웃음> 아 이렇게 들면 안돼 일로와 아 진짜 각도를 맞춰야자 각도가 요거다 응. 아 타이머 할게 아아 귀찮은 자식 자자띠띠띠 아이씨! 차라리 이게 낫다 들 어, 아, 핑우들. 아, 안 핑우들. 안기들안 핑우들. 핑우들. 들 들어갔습니다. <웃음> 너무 이쁘지 않나요? 라 너무 이쁘지. <웃음> 이봐라, 너무 이쁘대. 아, 짱이지. 이봐라, 이런데 어 오기를 싫어했어. 아니. 좋아할 거면서? 뭐 먹을지 안 알려줬다 이 <웃음> <이뻐해. 웃음> 의리 없는 자식. 정말 난쟁이가 따로 없군요 다리를 길게 나오게 찍어지자 발끝에 맞췄는데도 짧아요 어. <웃음> 다리가 길어 보이려면 옆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조금 빼보라고 아, 글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사람은 이 글렀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어? 어떻게 아이씨 아아..오빠는 비율이 안좋아 다리를 좀..어떻게 해봐 다리 내가 그렇게 했냐 옆으로 조금 아 뭔데? 귀여운 척 하지마 이렇게 딱 찍으면 된다 이거 잘 들어오면 <웃음> 속에, 아, 고개 좀 수그려 아니다 허리를 수그려라 아이다 다리를 숙으려라 <웃음> 아니 다리를 벌리면 지 오빠가 쳐가지고 아 얘가 묻혔다 얘가아 얘도 보여야된다 어 됐어 <웃음> 이거 맞나? 어깨 통깠다 이가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너 지금 놀리는 거 아, 같아 아, 아이다 진짜 괜찮다 나중에 영상으로 봐봐라 건들지 아니... 마라 꽃 괴롭히지 마라 어. 아씨 <웃음> 너무 확대됐네 확대하지 <웃음> 마라 그걸. 하나 둘셋 하나 어유 하나 둘셋 이거 맞나 근데 어 귀엽다 끼룩끼룩이란가 찍찍어줄게. 끼룩 끼룩 끼룩 끼룩 어디서 갈매기 소리 안 들리시나요? 끼룩 <웃음> 끼룩 <야>. 어 친구야? 이게 <웃음> 국물보다 아 맞다 오 구름도 멋있군. 요거 요요요 요, 요 뭐지 언덕만 넘으면 응. 이런 풍경을 볼수 있다고. 그렇도 그래. 그치 그때 여기서부터 오기 싫어지. <웃음> 어. 근데 수국이 안 보여서 딴 데로 갈 수도 있다. 이 경사가 장난 아니라고. 뭐 먹을 건데, 맛. 난 머스타드. 난데리야끼데리야끼두 아. 개만 할것아니 어, 하나 더 해서 치즈해서 나눠 먹자. 그래? 그래? 머스타드, 네. 머스타드, 데리야끼 치즈. 자. 이거 씹지 말라고. 아, 그그 그, 그 맞는 거가. 해, 그냥. 어? <웃음> 안 뜨거워. 아. 해, 그냥 그럼 오빠가 되든가. 아, 아, 미안하다. 가자, 아 가자, 가자. <웃음> 안 이제 갈 곳은 어디야? 뭐 아까 뭐 벽화마을 보시기 하자. 아그 그래, 벽화마을 갈 건데 벽화마을은 벽화마을로 좀 걸어야 되거든. 근데 최대한 가까운데 주차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기랑 벽화마을입니다. 자, 그 날개 그림이 바뀌었네. 이전에 그거였거든? 아니면은 바리스타 헬멧 커피집 가보든가 그래! 그래, 가보자 오, 오, 오 이런 벽화들도 있고 한번 와서 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호호한 골목길 이런 거 있어 마어이다 여기 있다! 할매 바리스타! 저기 저기 저 어떻게 아, 가노? 아, 어? 아, 어떻게 아, 가지? 여러분 아, 여기 어. 그렇습니다. 요거는 조금 도향네 <웃음> <오, 형님. 웃음> 아무튼 일로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쟨니 자꾸 내 앵글에서 들어가지 마라 아 먼저 가든가 <웃음> 빨리 가라 빨리 다 <웃음> <나> 힘들어 으 <웃음> 안녕 목... 여기다 <웃음> 하세요 계세요. 왜안 계신 것 같다. 보기야. 보기야. 그지 뭔가 소리가. 그러니까. 아니, 아니 분명히 봐봐 안에 슬로시 저거 돌아가는 것도 있거든. 근데 네. <웃음> 저게 싱거웠다. 아 저게 다 녹아 있네. 아나 나왔다. 근데 아니 봐봐 저 안에 얼음은 있어. 얼음은? 얼음컵은. 얼음 근데 얼음 안에 들어있어. 안 하나 봐. 어우. 저기 재주고. 조금만 걸으면. 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친구 사이인데 강아지 누구 있고 고양이. 아무튼 이런 벽화들이 있는 데다. 여기. 난 맥심, 맥심? <웃음> 햄버거는 응. 다 i m 먹자 x i m Hamburger on t 커피 o t 맥 e r Maxim? Maxim? Maxim? Maxim? m 두가더 역시 인물이 여기, 여기다, 여기다 딱 들고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좋아. 갬성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느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번 저기? 어, 됐어. 게성게성 아, 너. 내줄까아이내스타일은아니다색깔이다내색깔이내스타일은아니다내셀서 아이다. 내 셀은 아이다. 내 셀은 아이다. 기 어. 은 아이다. 내셀아이이 음, 김목임빵자 <웃음> 입속으로 직행 열심히 <웃음> 먹고 있는 이선주 <웃음> 진짜 못생기게 <무슨> 나온다 <웃음> 치워야겠다 그러고 <웃음> 싶 당연 당연 <웃음> 이게 바로 놀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꿀빵을 여기서 사가면 되고 아니면 시장 장깐 갔다 와가지고 시장 근데 시장은 그냥 일단 생산들 사고 이거 이게 다다 진짜? 어. 근데 뭐 사가서 뭐할수 있는 게 없다 이하는거야 <목소리> 뭐? 엔튼 뭐. 길게 생겼다 뭔데? 생각나요 엔 길게 생겼다 뭔지 알아야지 어? 정윤이다 <목소리> 어, 어? 친구 자 이렇게 통영중형정통시장 왔다가 갑니다 고양 <웃음> <웃음> 오. 었어오 이쁘다 여기 사갈까 오, 이거 경치 좋다. <웃음> <웃음> 냥냥월드. 아, <웃음> 어, 뭐라고? 따란! 아니라고. 짜랑. 짜랑. 냥냥월드. 랑그드 샤 아이스크림. <웃음> 자 가자 가면서 먹자. 네, 네. 빨리 먹고 자야 이렇게 빨리 너무 놀랐어요. 먹으면서 빨리 가자. 뒤에 행복한 토스트가 너무 눈에 띈다. <웃음> 아 근데 아직 마스크 벗고 있어서 이거 괜찮은데 와플 아니고 약간 쿠쿠다스 어, 그런 느낌이어서. 어 아까 쿠쿠다스 찍어주자고 하더라. 너무 빨리 넘어. 이로 와봐. <웃음> 정보이씨 너무 바쁩니다. <웃음> 먹느라 바쁜 정보이씨. <웃음> 지금 도로 한가운데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먹고 평양미를 끝. 끝! The end. It's over. 끝! 다 장난치세요? 위. <웃음> 어, 그런 소리를 내야겠네 <웃음> 가만있으면 심심하잖아 <웃음>